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골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오늘 새벽에 그 리민트 토큰에 대한 백서가 2.0버전이 어, 공개가 됐습니다 어, 좌측에 보이는 것이 이게 신버전이고요 우측에 있는 게 이제 9버전입니다 1.0버전인데 어, 기존의 그 1.0버전 같은 경우는 그림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내용도 좀 원론적인 내용들이 많이 기술이 되어 있었다 라고 보면 어 이번에 그신 버전 같은 경우 이렇게 그 각각의 어 파티 섹션을 이렇게 나눠 졌고 어 여기에 대한 그 주요 계획에 대한 구체화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구 버전에서도 원론적인 내용으로 보면 이제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동산에 쓰이는 토큰이고 리민트는 거기에 어, 매개로 쓰이는 어, 주요 매개체 코인이고 역할을 할 것이고 어, 만약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판매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구매자가 있겠죠 기존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구매 이 중개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 추가적인 그 비용도 발생이 되고 어, 중간 거래가 또 있기 때문에 어 직접적인 교환 거래에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래서 중간 거래자를 없애고 리미트 코인을 통해 가지고 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다이렉트로 진행을 하게끔 하는 것이 주목적인 코인입니다.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나와 있던 것 대비해서 이번 신 버전에서는 어, 이 부분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바이낸스 스마트체인의 기반의 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 여러 이제 그 이제 뭐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이미 알려진 사실이긴 하나 백서상으로 이렇게 명기가 됐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고 향후에 이, 이 토큰은 어그 다양한 탈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단에 이렇게 쭉 내려다보면. 어,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각각의 로드맵에 패스 단계가 있는데 3단계 때 이때부터 진입이 되는데 유닛 스왑이나 어, 팬케이크 스왑을 통해 가지고 먼저 리미티드 토큰을 시장에 어, 이제 진출을 한다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었습니다 아, 개인적으로는 그 유닛 스왑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상장되는 토큰의 97%가 러그풀이기 때문에 어뭐 아무래도 그 어느 정도는 좀공신력 있는 팬이스왑이 이제 하는 것이 좀 좋겠죠 유뉴스왑은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찌 됐건 뭐 여기에 통해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보면 어 여러 내용들을 좀어 무시하겠습니다 어그 채굴 과정은 넘어가고 어 하단에 보면 이제 KYC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어 기존의 그구 버전에서도 이 로드맵과 어신 버전에서의 로드맵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거는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까지 바라봐야 어, 하는 코인이긴 한데 케와시에 어, 대해서 이때 이제 수행을 한다라고 제 여기 명기가 되어있습니다어 지난 그구 버전에서도 이제 여기서 보면 어 2022년 올해 12월달에 어 출금 채굴한 코인에 대한 출금 기능이 활성화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패스 2단계에 진행이 된데 이번 다음 달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 KYC를 이제 직접적으로 어, 수익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KYC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명기가 된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패스 그2 단계에 보면 KYC에 대한 조건이 이렇게 명기가 되있습니다이 KYC 조건은 어그 출금 기간이 활성화되고 리민트 계정을 최소 500개 코인이 채굴되어 있는 어, 실제 사용자만이 총 수입을 지갑으로 출금을 할수 있다 다만 현재 이때 2단계 때는 상장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 현재로서는 이 단계까지는 금전적인 가치는 없다 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 최소 500개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 추가적으로 그 리미트 코인이 반감기도 진행이 될 텐데요. 이 나중에 희소성을 이제 그 어, 구현을 하기 위해서 반감기가 이벤트가 이제 곧 수행이 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시간당 만약에 0.6개의 이제 그 어, 코인을 채굴한다라고 보면 24시간에 한 번씩의 채굴되는 방식이라 어, 평균 그 이제 14.4개의 어, 코인이 채굴이 되겠죠. 그러면 500개의 코인을 어,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이 반감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어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최소 한달 정도는 어, 채굴을 한 유저에게 한달 이상을 채굴한 유저만이 KYC를 진행할 수 있다 그 조건이 갖춰진다 라고 이렇게 어, 추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그 백서 2.0 버전의 구 버전과 비교를 했을 때 어, 리민트 토, 그 코인에 대한 토크노믹스 정보에 대한 총 발행량이 수정이 됩니다. 자, 요건데 최소 5억 5천만 개에서 최대 19억 개의 토큰이 발행되는 걸로 수정이 됩니다. 자, 여기 구버전에서는 최소 10억 개에서 최대 맥시멈 50억 개까지 코인이 어, 파생이 된다, 발행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 대비해서 보면 약 최소 수량은 약한 2.5배, 두배 정도, 두배 아, 정도를 어, 줄였고 그 다음에 최대 공급 수량도 약간 한 2.5배 정도의 수량으로 이제 줄였습니다 어, 그런데 이거는 어, 그 발행되는 예상 값입니다 이 값은 우리가 채굴하고 있는 이제 전체 채굴된 양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중간 값으로 보면 약한 10여 개 정도의 어, 코인이 발행이 되는 것으로 어, 좀 줄였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토큰의 희소성을 보장하는 어 그것에 이제 대응을 해서, 연동을 해서 발행량을 어 줄인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 확실치는 않은데, k w c 에 대해서 500개 이상의 코인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k w c 를 진행하고 통과를 하면, 어, 트러스트 지갑이나 메타마스크 지갑으로의 전송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 이 부분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3단계 때 이제 그 코인에 대한 이제 이 거래소 상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진행이 될 건데 나중에 이 토큰에 대한 이 코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코인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것이 도입이 된다. 자, 이는 어, 토큰의 많은 부분을 잠그는 어, 이제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락업 기능으로 스테이킹이 도입된다 그래서 판매 주문이 수행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금까지는 되나 가치를 어 보존하기 위해서 어 요런 스테이킹을 통한 락업 기능도 어 추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뭐 이런 내용으로 일단 저는 눈에 좀 띄게 들여 다봤고요 그래서 지금 뭐어 어,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KYC를 하고 나서 100%를 전부 다 어, 출금이 가능한 어, 시스템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까지 어느 정도의 어,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부동산 코인이라고 하는 이 코인이 나중에 그 여기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디앱이라고 그 자체적인 디앱을 구축을 할 겁니다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디앱들이 어느 정도의 리미트 코인을 시장에서 받아들여 줄 것인가도 큰 관건이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도 좀 관심있게 좀추의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